야릇하게 매력 있는 오면의 야매 식당 오늘도 오픈합니다. 아,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을 선택해 드려야지 여러분 건강에 유익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면은요, 어, 이번 여름에는, 봄에는 어떤 보약을 먹을까? 한약제로?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다사들여보면은 예, 끝까지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구탱이, 저구탱이, 저도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는 그런 건강식자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또 알뜰하게 쓰는 게 우리 또 야매식당.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희 집 어쩌고통에 있을 만한 식자재들을 쫙쫙쫙쫙 검사를 해봤더니 성류라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클로우파트라나 양귀비 같은 사람이 먹은 여성에게 최고의 식자재 아닙니까? 근데 저도 먹다가 두퉁이에다가 처박혀놓고 안 먹게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명장님께 우리 이번에는 성류를 가지고 식품과 결합시켜서 늘상 먹을 수 있도록 의논드렸더니 뭐 바로 뭐 우리 명장님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급하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명장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성류 과즙으로 가지고 할수 있는 요리가 뭘까? 우리 야매 식당 오면 우리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먹기 힘든 걸 오늘 기분 좋게 먹도록 그 성류 보리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남들이귀찮다생각을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걸 꼭 만들어봐야겠다 되 싶으면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게 100% 보리가루예요 보리가루인데 아, 네. 음, 음. 보리가루를 제가 400g을 할 거예요 보리가루 400g을 네 어, 재겠습니다 100g 우리가 리스트 역할을 하는 막걸리, 아, 막걸리. 막걸리를 어. 120g만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40g. 특저하스톱하겠습니다 네, 접습니다. 됩니다. 이제 만더 네. 나요 조금 더 주세요. 네. 네. 보리 가루 사대라면에 막걸리, 막걸리 120g이 니다자 네. 네. 여기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석류 어. 과즙을 아, 승류 과즙으로 승류 과즙으로 음. 오늘 석류 과즙이 230g 좀 잡아 주세요. 조금 네. 더요30 2 3 2 3 0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아 않는 석류 가즙 2 3 0 g 넣었어요. 예. 네. 네. 2 3 0 아까 막걸리? 막걸리 1 2 0 g 람 석류 2 3 0 g 음. 보리가루 4 0 0 g 네. 지금 이렇게 젖는 동안에 네. <웃음> 젓는 기포가 막 생기는데? 네, 기포가 생기는 이것은 지금 벌써 어, 어. 막걸리가 어,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은 뭐 오래 몇, 몇 분을 두고 그런 게 없어요. 아, 바로 지금 냄비에, 냄비에 지금 물을 올려놨는데, 네. 네. 네. 네. 물을 올리면서 반죽해가지고 물이 끓으면 바로 올리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음. 이거 양대콩을 음. 이, 이 콩은 양념을 한 건가요? 그냥 삶기만 했어요. 삶기만 예, 했어요. 삶기만 했어요. 약간 음. 소금 넣고 삶았어요. 예.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음. 예. 양은 양은 보고 음.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완두콩. 요것도 음. 그냥 삶기만 했나요? 삶아고 살짝 졸였어요. 살짝 올리고당 조금만 넣고. 아.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냉장 냉동에다가 좀넣놨다가 떡할 때마다 그냥 네, 이걸 어. 이게 당근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당근이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볼게요. 음, 맛도 있고, 외국에는 이케로케이크또 네.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저는 네. 아 진짜 당근이 이렇게 맛있는 맛있, 거였나 맛있, 맛있어요, 맛있는데 어, 이걸 음. 정말 우리는 그냥 당근을 진짜, 주요리로 해서 당근 잡채나. 당근찜을 찜 같은 야채 넣고 당근찜을 해도 맛있어요. 음. 네. 이렇게 해서 그 성룰, 색깔도 석류를 네, 넣고 떡을 쪘는데 이런 맛이 할 정도로 감동할 거예요. 음. 지금 떡을 제가 안치러 가겠습니다. 음.